안녕하세요. 이번엔 젤네일 기초 프렌치 네일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케어가 끝난 손에다가 알코올을 묻힌 티슈로 잘 닦아서 유수분을 제거해줍니다. 다음 베이스 젤을 발라줍니다. 베이스 젤을 꼼꼼히 발라야 유지가 오래되니까 꼼꼼히 잘 발라주시고요 끝부분도 꼭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르신 후 30초 큐어링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제, 핑크색 젤을 준비해 봤는데요 후렌지 끝부분이 뾰족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붓을 여러번 이렇게 다듬어서 약간 납작하게 만들어주고요 하게 하셔서 옆을 살짝 올려서 내려, 내리면서 둥그렇게 해주시고 수평 맞춰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다음에 아랫 부분은 이렇게 채워주시고. 단면도 꼭 발라주세요 이번에도 올렸다가 살짝 내리면서 골게 곡선을 쭉 그려주시고 수평 맞춰서 찍고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요. 단면도 여기도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측정 맞춰서 이 부분도 내려주고, 이렇게 찔러주시고 되셨으면 퓨어링 해줍니다 네, 퓨어링 끝났으면 이걸 이제 툭툭 또한번들어갑니요 아까 라인이 한번 그려져 있어서 아까보다는 편하게 선을 한번 다듬는다 생각하시고 단면도 <목소리도> 이거는스프리포트인데 검정색같은 진한 색상은 톱톱정도 하셔도 괜찮은데 밝은 색이나 얼룩이 잘 가는 색은 스프리포트정도 해주셔야지 예쁘게 세번 세 정도 발라줬구요. 이제 탑재를 발라서 마무리할게요. 첩재를 드시고 발라주 전체를 감싸듯이 이렇게 발랐으면 퓨어링 해줍니다. 네, 마지막엔 한번더 해서 60초 정도 퓨어링 해줍니다. 네, 끝났으면은 저는 미경화가 안 남는 탑젤이라 됐는데요. 이경화 남으시는 분은 클린, 젤 클리너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큐티클 오일을 발라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젤 프렌치 마무리 해봤구요. 프렌치 라인 그리기가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여러번 해보시다 보면 좀 하시기가 괜찮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뵐게요. 감사합니다.